아 우리 붙고 얘기할까? 그랬다가 이제 얼굴 봤는데 어이 치보야 이거 화나거나 이럴 때도 가슴 보고 얘기하기가 낫다. 너 진짜 그랬어? 히잡을 쓰인다거나. 나니까 너무 뽑박기가 힘들면.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예 예. 예. 예. 자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은 맞아 아니야. 뭐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은 맞아 아니야 하는 거예1 0명내0명 이런 게 나왔잖아 아 그런... 저건 저런... 그런 것처럼 좀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얘기도 해보고 자, 저희가 한강에 네. 왜 왔습니까? 놀러! 놀러 왔죠 그리고 한강에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있죠? 네, 아,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네. 듣고 Another, Another people? y yeah.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은 남녀 이상형 주제로 할 건데 남녀 이상형? 그냥 간단한 번째, 이상형 얼굴 보겠습니다 일 적으로 합시다. 얼굴은 이제 얼굴 최 마테가? 아저 좋을 수있어 얼굴 체마트인데 몸매가 몸매가 완전 하... 이제 김정근 어... 형님이나 아니 얼굴 체마트인데 여자 가슴도 막 크고 다리도 그, 골반도 있어. 아, <웃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유행하는 프로그램 이죠 네. 나는 솔로. 얼굴 비스도. 나 몸매. 저도 몸매. 저는 얼굴. 봐봐 얼굴. 난 몸매. 사실 저는 아무리 몸매가 좋아도 얼굴이 좀 그러면은 음. 저는 얼굴은 보다 보면 뭐 잘생긴 애들도 고마운 고마운. 맞아. 잘생긴 애들도 고마운 고만해 보여요. 맞아. 그래서 뭐 못생겨도 맨날 보면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다 보면 이제 찾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쁜 사람들이나 잘생긴 사람들은 이제 단점만 보일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생긴 사람들은 어? 뭔가 진주가 있어. 어, 진주가 있다. 어, 이게 매력이 있네?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못생긴 사람이랑 네. 싸우면 은 네. 얼굴은 더하나요 근데 잘생긴 사람이랑 싸우다가 어 음. 벗어나요? 화뿐인데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몸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화가 나 그럼 단둘이 있을 정도 다 아, 우리 붙고 얘기할까? 한번뭘 벗어? 근데 저는 이거 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아니 일단 싸우면 은 진짜 그냥 네. 서로 일단 이렇게... 안, 안아야 안돼 어, 일단, 일단 안고 목을 느껴 어, 느껴다가 이제 아 그래 아. 그랬다가 이제 얼굴 봤는데 어이 씨발 이거 어떡해 <웃음> 그럴 때마다 벗어야죠 저는 이제 차라리 얼굴이 예쁘면 옷은 벗고 있는 시간보다 입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얼굴이 좀더 많이 보이지 않나. 화나거나 음. 이럴 때도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런. 가슴 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 진짜 그랬어? <웃음>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웃음> 네, 얼굴 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어떤 있으면. 거요? 히잡을 쓰인다거나. 아. 네. 아니 마스크를 쓰인다거나. 그냥 속에을좀 써줄래? 좀 얹, 얹을래? 약간 취향 인척. 뭐 얼굴은 성형할 수 있는데 몸매는 성형할 수 없다 얼굴 고쳐버리겠다 그아니까 너무 못뽀기가힘들면 그래도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예뻐 보여 근데 갑자기 권태가 생기면 아, 저, 음, 그 눈이 왜 부었냐 쌍둥이가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아난 그러면 셀플것 그러면 같아 근데 몸매는 성형하고 싶어도 어떡 남자는 되지 그냥 성형 안 해도 되지 남자는 몸 좋아지는 건 운동은 아니요? 다 되는데 다리가 겁나 짧아 아예 겁나 짧아서 회전모드 그러면 상체를 줄이면 돼요 <웃음> 맨날 컴퓨터 게임 시켜서 척추 속눈썹 만들어서 <웃음> 상체 10cm 줄여 아, <웃음> 그러니까 결국에 건지각을 밀린하는 거죠? 거울 <웃음> 셀카도 음, 찍을 수 있고 멀리서 전시샷 찍을 수 있고 커플룩도 입어서 찍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 비율이 8대2인 여자친구로만 사귄다면 팔까로... 얼굴 얼굴로 찍어야 돼. 셀카바 찍어야지, 팔까로, 팔까로 찍어야지. 야, 인스타그램에 제일 잘, 제일 잘 좋아요가 받는 거는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거든? 거의 다 얼굴이야. 아좀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왜? 얼굴 여자인데 몸이 남자야.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형은 좋아해요? 아니? 그럼, 그럼, 그럼, 그라고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미야럼면럼 그럼, 그럼, 그그러면은그러그그그래그자기 <목소리> <목소리> 아이 스팟 <웃음> 나오지 말라고. 정훈이가 말한 것처럼 몸이 남자인데 얼굴이 여자인 거랑 몸이 여자인데 얼굴이 남자인 거 누가 살? 아 그래도 코는 안 달릴 수가 있냐? 코달있아 아니 그럼 남자잖아. 그럼 그냥 예쁘게 생긴 애잖아. <웃음> 아, 아. <웃음> 그러면 OO는 없어. 없면되시 근데 가슴도 없고 골반도 일자. 야다음 상관없어 근데 사실. 난, 그러면 상관없어. 너무 얼굴. 해봐요. 그런 거 알죠? 어. 자, 그럼 이렇게 좀 응. 의견이 안 접혀지니까, 이제 지나가시는 건데, 네, 네. 여쭤볼까? 좋아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촬영님. 오, 오, 오, 오, 오, 오, 맞아요. 오, 맞아요. 네, 한 번만 더 여쭤보세요. 어, 네. 그러면은, 그, 저희 멤버도 있는 쪽으로 같이 가. 아, 리플 지금 네. 오 계신 거예요? 네. 어. 일 자기소개 부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살고 있는 57살 황수입니다네 네, 오케이 오케이 맨성북맨 처음에 이성을 볼때 얼굴 먼저 보는 편이세요? 몸매 먼저 보는 편? 아무래도 얼굴 아 그러면 일단 결국 얼굴이시다? 네 저는 얼굴이요 얼굴 선 얼굴, 주세요 손들, 하나 둘셋 어, 얼굴 뭐야 너해봤지 아, 몸매 저는 몸매 음 그러면 이건 다수결로 얼굴로 갑시다 어, 오케이. 중요하다. 얼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인데요 네. 여러분들의 이상형 상체가 중요하냐? 하체가 중요하냐? 근데 남 여자도요? 그렇죠 저 하체죠 당연히 당연히 상체죠 어? 난 당연히 상체요 허벅지 <웃음> 아나 미안 깜깜아 미안 나 <웃음> 이것도 하체 포함이죠? 아 그래요? 그럼 무조건 하체요 저 상체요 무조건 상체요 저 하체요 저것도 하체인 것 같아요 야야. 제가 알고 있는 영둥이는 하체를... 입꼬리 올리지 마! 이게 아, 아니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하체가 예쁘신 분 중에 상체가 안 예쁘신 분이 있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되나? 되지. 되지 상체가 안 예쁜 사람이 가슴이 작은 사람? 아니면 아, 뭐 어깨,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옷걸이 어깨가 뭐 이렇게? 아, 아 나, 근데 있죠. 난 상체가 좋아, 상체 예쁜 사람이 좋아 아 진짜 좋아? 하체는 좀 그래도 상체 예쁜 게 좋아요 근데 다리가 코길리야 상관없어요 다리가 막막세 개야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너, <웃음> <또>. 다리 <웃음> 세 개는 저고요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요? 보여서 아시나요? <웃음> 상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뭐 쇄골 뭐 라인이라든 어깨라든가 상체가 보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아. 상체가 보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아. 왜? <웃음>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래상 네. 하체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하체에 뭐가 있죠? 하체는 이제 x 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동요를 배우잖아요. 어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발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발을 두번 가요. 그게 왜냐? 하차 죽기야 인간은 하체가 죽여요. 아, 그 일리. 그러니까 상체가 아무리 좋아봤자 하체가 비실비실버려. 이렇게 받아. 맞아, 맞아. 이렇게 걸으면 아, 진짜 매력 없어거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각선미 그리고 그 라인이 진짜 여성분들은 다리가 진짜 좋아요. 그냥 힘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어. 그러면 왜? 이것도 저희가 한번 일반 시민분을 보고. 아, 좋아요. 혹시 촬영 가능하십저희가 그... 어떤 의견 물어보고 인터뷰 같은 거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아, 괜찮으시면 은 네. 네. 네, 잠깐 저기 네. 자기소개한번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사는 조준하입니다 네.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 스무살이에요 뉴비네 <웃음> 뉴비 유비. 저희가 오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체가 중요한니 하체가 중요한니 어떻게 상체? 그럼 하체인 거 같아요 하체. 하체? 왜 중요하신지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긴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나이가 중요하다 사실 중요하죠 아 하긴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엉덩이도 하체잖아요 그렇죠그 남성 볼 때도 허벅지 가 중요하죠. 그 허벅지가 탄탄해야지 이제 또건강 하고 힐은 어, 허벅지에서 나와데 근데, 아, 근데 어깨가 머리만 해. 허벅지는 진짜 탄탄한데 아, 어깨가 머리만 해. 아, 어깨.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 운동은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껴었는데 어깨에 턱이 안걸쳐져막 버스에서 아, 막졸아 근데 막 계속 막 이길로 요 <웃음> 네. 그런 대로 저는 하체입니다. 그런 대로 저도 하체입니다. 네. 네. 그럼 요 저도 그럼 엉덩이요. 아니 하체 하체요. <웃음> 하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대1로 네. 하체. 하체. 아이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하루 종일 담면 이제 매일매일 더 써주세요. 일단 너 싫어. 저는 꼴초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꼴초요. 저는 꼴초로 하겠습니다. 아아요 계속 냄새 나면 진짜 싫어. 술도 술 냄새도 나! 근데. 너랑 얘기하는데 막집 안에서 뭐야돼어기담야 되지? 포인트마다 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떠날 거니까 피자. 그 도착했으면 피자. <웃음> 자, 화장실 갔다 오면 피자. 딱 야, 메뉴 시켰으니까 피자. 어, 갔다 야, 갔다 기다리는 동 피자. 메뉴도 근데 심지어 피자야.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저는 와... 알코올 중독이야. 에뭐 그냥 한끼한병 정도 먹다든지 아니면 뭐 밤마다 새벽씩 먹는다든지 척당할것 같아요. 뭐 운전이나 이런 거 내가 해주면 되니까 나도 알콜 꼴초는 진짜 입에서 담배 냄새 나고 이러면 은 진짜 키스하기 싫어져요. 저 그래도 꼴초야. 왜냐면왜냐면누가 와... 담배를 피니까. 그것도 있는데 술을 세병을 마신다면 나와의 보내는 시간이 정상적일 때가 없을 것 같아. 어 인정 기억 못띄거 같아 술은 몰아서 마실 수가 있어요 담배는 몰아서 두 가도 안 피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포인트마다 비가. 피는데 어, 네, 술은 어? 포인트마다 잘안 마셔요 진짜 어, 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는 거 보다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그래, 그래, 그냥 그래, 그래, 갈기고 잔단 그래, 그래. 말이죠 그래, 그래. 영화 갑자기 보다가 중간에 아, 담배 마렵다 마련 면서아개스로 영화관에서 어. 아, 저기요 저기요 담배 좀피게요 저기요 근데 음. 그래, 담배를 왜켜나 들어오면서 담배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서 담배 잠시나 내 여자친구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따지면 술도 갑자기 아술 마렵다 하면서 아나 영화관 아니야 너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 부려, 영화관에서. 그리고 이제 술 주정, 술 먹고 음. 나온다 술, 버릇들 있잖아. 진짜 안 좋은 버릇들 같이 있는 분볼수 있잖아. 근데 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술은 모르겠어. 진짜 못할 거야. 같이 먹어주면 되지. 아, 내가 아예 못 먹는데 어떻게 먹어. 술 먹어. 좋은데 따지면 말고. 병신 같은 거. 이게 아직 그 숙취가 그한 단이 몇 시간 간나그 그랬지? 한단이부시간 어, 그러면 새벽 마시면 30시간이 지나야깨는데 이게 매일매일 새벽씩 마신다면 단 하루도 맨 정신에 응. 있는 응. 시간이 없는 거야. 어, 재밌겠다. 자, 그러면. <웃음> 자, 그러면 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 어, 하루만 데이트를 하는 거야. 뭐가 불편할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어. 여기는 사람들 다 술, 담배 아예 못 하는 거거든. 그 담배 맞지? 저도 담배 맞아. 아, 담배 나요. 난술 먹는 게낫데난술 먹는 이제 어, 우리 술자리 왔어. 자짠 어. 하고. 아니, 나는. 아니, 우리, 우리 물 마시면 되지. 아, 그 사람이 우리를 세 어. 명씩 먹이는 거 아니야? 어. 그게 갑자기 물건 막 깨트리고 다 옆에 사람 생활하거든. 어. 너... 그렇게 따지면 쉬... 담배 피다가 산불 내지. <웃음> 너무 극단적이야. <웃음> 나... 그건 너무 극단적이긴 해. 근데 담배 피다가 산불 내는 사람들 보다는 술주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더많잖아 아 담배 피다가 담배빵 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야, 야, 야. 담배 피다가 갑자기 뭐 담배를 못 피게 해서. 아,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 우나난 담배 겁나 피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 사람을 패, 담배 피는 니야그 사람 패고 담배불 그 사람 가게다 던져서 그 사람을 가게. 아, 어, 뭐, 뭐, 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가 너무. 아, 나, 근데... 부... 아 난, 난... 뭐 이건 수다, 수다, 그거, 둘 다. <몬> <그런, 그런 몬> 그 정답 비트박스? <몬> 저희 의견으로는 타입안 되니까 일반 시민 논객을 한번. 미도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촬영 중인데 5분만 시간 가능하신가요? 아, 그 저희가 지금 토론 중인데 밸런스 <웃음> 게임이라고 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지나가다가 잡힐. 만 세린이라고 합니다. <웃음> 세린님. 아 나이 어차피 몇세요 스물아홉이요. 또 지나가다 같이 잡히는. 소영이고요 28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세대네 일단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골초가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말술이어도 저한테 주먹을 안 휘두른다 해서는 음. 술로 할래요. 폭력적이지 어 음. 않는 한.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안주 맛없는 가게를 간접을 맛집 아 전동하다. 아 간접. 맛집 중요하죠. 술 마실 때도 이제 안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이 안주는 이게 잘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설명 듣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담배는 뭐 말보로 레드 <웃음> 아, 저희는 그냥 당연히 소주 3병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웃음> 약간 와인 뭐, 그렇죠, 이런 전식이 넓으시네 어, 아맞 소주나 맥주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음, 아, 음, 아 이분이 왜 이러시냐면 네. 제가 술을 잘 먹고 <웃음> 이분은 안주파를 <안주빨을> 계속 태우시는데 말술이 여기 계셨군요 그래서 겪어보니까 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이 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영이 중요하죠 그럼 소영님은 어떻게? 맥주가 나을 것 같은 게뭐 냄새나는 거 말고는 어차피 술도 술 냄새 날 거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어쩌요 대화가 가능하잖아. 음 같이 담배 피러 나간다. 어쨌든, 어쨌든 맨 정신에 있을 거근네 음 술은 술에 취하면 좀 속에 있는 말이 나오기 쉽다고 음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을 매일 듣는다고 하면 <웃음> 그럼 이제 녹음 해가지고 들었어. <웃음> 좋은데? 어, 어? 담배가 낫다. 짜영. 담배가 낫다. 난 그래도 술이 낫지. 술이 낫다. 났다. 세 명. 술이 세 명. 아. 그리고 이거 다수결의 원칙으로 어. 이번은 꼴초가 낫다. 다 나온 같은 네. 같이, 같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봤는데, 네. 재밌네요. 아, 이거 좀 주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새로운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어, 일반인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대화에만 갇혀있다가 새로운 의견이 들어오니까. 어, 너무. 오. 어, 의견이 바장히 아 어, 맞아요. 어, 어. 이거 너무 재밌어. 아, 빨리 와요. 군님. 네. 많이 <웃음> 피곤하셨군요. 사실, 이렇게 충동적인 이야기 하는 게 피곤하긴 해요. 자, 그래서, 뭐 맞아, 아니야. 뭐, 첫 번째, 끝낼까요? 오케이, 우리 맞아, 아니야. 1회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다. 이해 차 분들도 할수 있으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 이런 시도 좋아 재밌겠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